이번에는 그 그래프 GPT? 어뭐챗 GPT 같은 건가요?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명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뭐 화면 네. 공유 필요하신가요? 아니면 어 아니 아니 여기 요 테스트 사이트 한번 네. 눌러가게요 네. 그래프 GPT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래프 형태라는 게 뭐죠? 그러니까 엣, 노드와 엣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. 노드와 엣지가 있고.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음그 근데 그래프 형태가라는 게 이제 자료가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 그래프 GPT 같은 경우는 어 문장을 넣어주면 문장 안에 있는 관계 뭐 주어와 동사의 관계 뭐 누가 누구를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누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뭐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온톨로지 형태로 이제 시멘틱 웹을 다 만드는데 그거를 다 어, 그냥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 자동으로 뽑아주는 형태로, 어, 만들,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. 그래서 어떤, 아, 예시 문장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, 아무 영어로 된 예시 문장 하나 넣으면, 네네, 아유, 죄송합니다. 네네. 어, 뭐, 아무 영어로 된, 여, 한, 한국어도 되나? 영어만 <웃음> 되는 줄 알았는데, 한국어 하나요? 아, 오케이. 한국어 한번 해보시죠. 난 모르겠어요. 한국어는 안 해봤는데. 일단 해보려고. 아, 네, 네, 네. 우리 A C A 기본은 이순신 아니겠어요? 여기 있다가요? 네. A P I 키 필요 없고? 어, A P I 키가 필요해요? 어? 오늘 이런 로 생겼지? 오픈 A I A P I 키. 어, 없었는데 이거. <웃음> Phrase. 아, double click API. your. 아, A P I 가 필요 필요해졌군요. 님. 죄송합니다. 자, 이거 <웃음> 삭제. <웃음> 이거는. 네 제대로 소개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네. 어아그 GitHub 들어가면 GIF로 되어 있긴 해요. GIF. GIF 예. 네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George our friend 이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. 네. 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friend, friend, 네. friend. 아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바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러고요. 네. 뭐 이거를 그래프에다 추가하는 거야? 아 저기 API 저기 저기에도 없었는데 API 키가 있었나? 네. 어, 원래 맞아. 원래 이거 소개됐 소개됐을 무렵에는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데 어. API 키 입력하는 게 생긴 게,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, 써서 아,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음, 자 잠깐만. 자 이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 지금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것도 나와요? 이 스포일러하는 거? 그래프를 만들었어. 그 그래프를 익스포트. Export... 네, 나오네요. 아, 지금 네. 나오네요. <웃음> 나오네. 이건 그림인데? 아마 그래프 데이터로 아마 익스포트가 될 거예요. 네. 오, 그림인데? 방금? 이건 그림인데. 음. 네,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, 소개 부탁드려요. 그리고 한국어로도 되는지. 네, 알겠습니다. 한국인이 아니야. 한국어가 되는지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한국어죠, 사실. 영어로 백날 대봤자 뭐해 우리 못 쓰는데 결국 음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그래 이미지로 이 스포트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다른 웹서비스에서 인베딩을 한다던가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조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조작할 수 있게 지금 조작 가능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걸 이 스포트 네. 할때 조작 가능하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더 해보죠. 본인이 담당한다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서. 아, 나 이거, 전는 API 키가 없었는데, 제가 이거 있을 때.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. 그럼 네, 부탁드려요. 어. 네네. 이거는 삽질했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. 소개가 아니고. 네. <웃음> 네 그러면 삽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